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 첫번째 방법 파일 메뉴에 가서 가져오기 가져오기 있지? 자, 그걸로 해서 다중 선택이 가능해 어.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탐색기에서 바로 땡기는 방법도 있어 음. 거기서 프로젝트 파일 빼고 다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네. 그래서 드랩 흙이 말고 어. 놓으면 됐어 가지고 왔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 창이 지이 창을 모서리 잡고 잡아당기면, 좀 이렇게 늘어나거든?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볼수 있는 기능도 있어. 네.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는 게좀 편해. 확대 축소. 이거는 소리만 있는 거. 음. 화면은 없어. 아까 MO, MOV. 어, MOV 파일이 이거일 수도 있겠네. 음. 다시 여기서, 팀원 질문, 가지고 오지. 이렇게 들어오지. 네. 그러면 코덱이 안 맞아서 못 가지고 온 거야. 음. 이런 경우가 발생해. 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가족오 만들어야 겠지 네. 인코딩을 하러 간다 자, 인코딩 프로그램을 받아보자 팟 인코더 구버전을 받는게 좀더 좋다 카카오 인코더로 바뀌어 버렸거든 음. 구버전이좀더 좋아 요 놈은 지금 사이트에는 없어 그 요렇게 개인 블 로그 같은게 있더라고 네. 이거 하면 안돼 어, 업데이트하면 네. 바뀌어 버려 네. 아까 전에 오류가 떴던게 요 놈이었지 네. 얘를 드래그해서 넣어 음. 자 요거를 PC 저장용으로 받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화면 크기를 원본 크기로 해놔 네. 그다음에 화질은 당연히 고화질로 네. 해야지 100% 네. 형식을 MP4로 바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더 바꿀게 아, 이거부터 해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이 결과물이 여기 저장될 거야 네. 폴더 변경 눌러서 기업 방문 인코딩을 딱 하면 자 이제 다 바꿨지 이건 거 같은데 네. 인코더에서 문제가 있네 응. 넣어볼게 아안 나오네 응. 그러면 인코더를 좀 바꿔볼까 이 영상이 이렇게 케바케가 너무 많아 이거까지 안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응. 이 폰에서 뭔가 앱을 설치한 다음에 네. 앱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그걸 보내야 돼 다시 응. 응. 그냥 이걸로 보내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그럼 응. 옮기는 과정에서 뭔가가 응. 오류가 났을 수도 있고 이건 알수 없어 샌드에 애니웨이 깔려 있어 바뀐. 표할 직업, 또너 지금 폰에 깔려 있는 음. 영상 편집 앱 같은 거 있을 거잖아. 불러들인 다음에 거기서 아무짓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다시 내보는 내게 뭐? 어 저기 이스포트 끝났거든. 네. 그 파일을 실런을 네, 네, 보내보자니까 어. 거의 이런 과정들이 이제 삽질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웃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찍어놓으면 이제 다시 찍을 수는 없는 거고 살려내기는 살려내야 되고 난리가 난 거지 지금. 진짜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정말 다시 찍을 수도 없고, 뭔가 변환도 안 돼. 그러면 유일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화면 캡처 밖에 없어. 캡처 계속해세요 어. 노가다. 네. 노가다는 아니고, 바보 같은 짓이지, 지금. 벤치. 아. <웃음> 삽질의 결과, 됐습니다.